요, 맵 퀄리티 보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마인크래프트로 만든 브로마블 인생게임이었나요? 지금 이코노미 크래프트라고 해가지고 지금 시청자분이 만들어다 주셨는데 시청자님 닉네임은 보일님이고요 지금 저희 조그맣게 지금 허리 숙이고 계신 분인데 일단 제가 가까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늘 맵이 특이해요 독특해요 지금 보니까 각판에 또 마인크래프트를 상징하는 그런 스트럭처들이 구조물들이 어, 이렇게 있는 모습 그리고 기본적으로 약간 빨라요 그죠? 음 요거 지금 아이템 그냥... 가속이랑 감속 아이템이 있거든요? 가속이랑 오, 감속 우클릭하면은 속도 조절돼요 짱신기 아 그러네 막 아, 빨리 갈 수도 있고 오오 속도 맞췄어 순간이동 아, 순간이동은 클릭한 곳으로 순간이동 <웃음> 게임하기 편하라고 만들어 놓은 기능들이네 턴종류의 주사위까지 아 요렇게 오오 그러면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내가 이거 읽어야겠다? 잠깐만 와왜 이렇게 길어 이거 제가 한번 대충 읽어드릴게요 지금 게임 진행은 주사위를 해당 차례 사람이 돌린 다음에 극한에서 그 이벤트가 일어난다 책이 주어지면서 우클릭시 구매 남이 소유한 땅에서는 원래 벌금을 내야 되잖아요 통행료를 그 기능은 똑같은 거고요 미스터리 박스는 어떤 뭐 가차 같은 거네요 이거는 오, 시작 지점에서는 월급을 받게 되어 있고 맞죠? 협곡이 약간 무인도네 3턴 동안 갇혀있는 거 광산은 약간 또 로또성이 좀 있네요 네더 하이웨이 다음 턴에 주사위를 던져 원하는 지역으로 순간이동을 합니다 오 공항이네 공항 공항이고 엔더 포탈은 공허에서 잃은 모두의 돈의 50% 아 약간 세금 같은 느낌으로 가복거치대가 없는 구매 가능한 땅으로 아무것도 없으면 지불 가격을 주택이 있으면 주택수의 주택 지불 가격을 곱한 만큼의 가격을 아 이거 뭐 인생게임이랑 비슷해요 그죠? 이 다들 같이 읽고 있지? 네 음. 음... 어떻게 저렇게 다니면서 읽고 있을 수가 있어? <웃음> 일단은 설명을 쭉 읽어봤는데 저희는 하면서 익히도록 하죠 어차피 지금 인생게임 브루마블이랑 비슷한 거기 때문에 주식 기능이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이번에는 한번 꺼보고 진행해볼까요? 어? 투자왕 뚜르디 뭐야? 아 닉으로? 오오 띄어쓰기 하지 말고 누구야 저거 혁국수호자 누가 했어 야 사칭 누구예요 석유왕 빗솔 야 저거 부럽다 석유왕 빗솔 야 저거 오, 잘했다 이길 수가 없지 부자 랭킹에 석유왕들은 안 넣는다잖아 이길 <웃음> <비밀> 수가 없어서 <웃음> 맞아. 야 연비 S2 저거 S2 언제적 하트야 저거 <웃음> 내가 제일 좋아하는 하트야 알았어 그저거 H는 뭘로 했어? 저는 정직하게제 이름 그대로 했습니다 동조한 씨한기원입니다 <웃음> 저는 반갑습니다. 제 책을 한번 쓰님 다들 읽어 보셨을 거예요. 투자를 하기 위해서라면 투자를 해야 한다면 그러면은 저는 뚜루디. 책 제목이 뭐였죠? 주식으로 다 이른나. 내일부터 쿠팡왕. <웃음> <웃음> 투자하기 아니잖아. 주제가 좀 달랐네요. 아 일단 그러면 시작을 해 볼까요? 한번 시작해 보시죠. 아 그러시죠. 예. 네. 오케이. Okay. 마리, 돼지, 크리퍼, 좀비, 마그마큐브, 블레이즈, 엔더맨이 있다는데 돌아다니면서 원하는 말을 선택하라고? 이게 시작 지점이 다 다른 건가요? 혹시? 선택을 어떻게 해요? 왼쪽 맞... 나 말은... 돼지했어 돼지야 연비는 돼지 어? 근데 <웃음> 투자왕 뚜루디 여기 하면 되겠다 이거 뭐요? 크리퍼, 그린 케빈님 이거 누르면 되겠다 아 블레이즈 네, 어, 옐로우 오케이 옐로우 혹시 허기원이는 누를 거 없어? 정렬의 레드 어때? 여기 슬라임 어 레드 어? 청주 한씨 한기원에 어울리는 분. 다이야 어? 어 됐다 여이1 어? 디딘 뿜뿜뿜뿜 뿜뿜 뿜 석양 빗설차 근데 지금 2D가 빠져있는 2D가 없는데? 자 버그가 <웃음> 있었어요 2D가 빠져있지 않나요? <웃음> 물음표 지금 어, 어, 어. <웃음> 그러게 황왕 게임 오버 아, 오버 와 재밌었습니다 아, 아주 아잘 만드셨네요 네, 오랜만에 이런 게임 재밌게 했네 진짜 연비 너는 그렇게 빨라본 게 처음이니? 얘가 <웃음> 왜 이렇게 흥분을 했지 너어나 <웃음> 이렇게, 이렇게 빨라본 게 처음인 것 같은데? 되게 빨라 이거봐 어 해결됐다 해결됐다 아 끝났네 그만해라 이씨 정신 사납꾸로 시작하시죠 주사위를 우클릭해서 던질 수 있습니다. 갑니다. 청주한시 한기원 간다. 오케오케이 이청주한시 한기원 우와우와 우와 속도봐 우와! 우와우와! 속도 우와. 우와, 우와. 우와 너무 귀여워! 아. 아. <웃음> 바로 협곡야 <옆구로. 웃음> 근데 협공 협곡 <웃음> 낙하할때 바람소리나는거 대박인데? 으흠 <웃음> 낙은 <웃음> 요이! 오예요? 땅땅땅 어, 여긴 뭐야? 어. 아! 더 더욱 좋게 도착? 아, 이게 그땅 이름이 업적 이름인가 보다. 그럼 지금 투디가 산 거야, 어떻게 한 거야, 지금? 산거 같아요. 음. 어. 턴 종료. 오케이, 오케이. 좋아. 그러니까 나도 주사를 던져 보지. 땅 그런 건가 보다. 어, 관광지 빵. 어, 더블. 더블? 그러면 또 던져. 오. 해저의 잔해물 도착. 아, 우클릭하면 오. 구매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이 상태에서? 음. 구매 한 거네 그럼 연비 걸로. 어, 여기 맞아. 위에 뜬다 이렇게. 오아 아, 위에 이게 뜨네 2 d 거라고 뜨고 연비 거라고 뜨고. 우와 이쁘다. 한두위한번더 누르는 거야? 그렇지 떠버리니까. 우와 대박. 뜬뜬뜬뜬 뜬. 아 몬스터 던전 도착. 이것도 구매해 버려 첫턴에 네. 아 이런 거는. 맞지. 야야 진짜 잘 만들었다. 어어 그렇지. 응 음, 야수의 심장 죄 깨빈 갑니다 야심잭 야심잭 야심잭 그렇지 안 걸렸지 나 바로 구매해 버려 뭐야 이거 여기. 어 뭐, 미스터리, 미스터리 박스, 박스. 이거 내 네, 읽어볼게 상자 열쇠 이거 우클릭하면 되나요 엔더의 눈 우클릭하기 오오 대박 오. 절대적인 헬와 이야 영구적으로 지불하는 통행료 절반 감소 미쳤다리 아네케빈님 팬이라서 그런데야 그, 그러면은 한 번에 턴 종료할게요. 이거 공평하게 만드신 거 맞죠? 이거 1 나오면은 버그다. 어. 아. 사면 되지. 사면 되지. 아, 그럼. 음. 근데 그거 알지. 여기 초반 땅이 싸구려인 거 원래. 어. <웃음> 아이어도 <아니, 그래도 웃음> 싸다고 하면 되지. 싸구려라니. <웃음> <웃음> 서교왕이 사기엔 좀 싸구려가 아닌가? 안기현이 뭘 던지나? 그 던져봤자 나오지도 못하는 거아 <웃음> 그러게 <웃음> 어떻게 빨리 하지 주세요. 화살이나 빨리 하죠? 에이? 이거 근데 더블 나오면 바로 나오긴 해아 그러네 오! 나이스! 어, 이게 되네? 오 1,600원 야 여기 비싸다 어 바로 사야지, 바로 사야지 고대 영혼의 도시 이야... 뭐든 내 거지 이거 근데 걸렸을 때 나는 통행료를 절반만 내고도 땅을 살 수가 있다는 얘기네 랜드마크만 어. 안 올라가면 어. 그니까 러아 더블이라 아 더블은 또 던져? 나오기도 맞겠다. 하고 아. 오 와! 야 웬일이야 이게 미다 미쳤다 이거지 이거지 사실 내 팬이었구나 어? 네더 <웃음> <나이크>. 하이웨이 <웃음> 와! 이거 던지면 아무 때나 갈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그대로 턴 아, 종류야? 이거, 이거, 이거. 원래 아, 원래 아, 비행기는 턴종류임턴아 턴 아, 턴. 그래? 아 비행기는? 아 오케이 오케이 나도 더블! 야 이거 진짜 오케이. 잘 만들었다 근데 너무 재밌는데? 와! 야 오, 아이템 오, 뜬다 엔더앤우 누클릭 아. 간다 간다 간다 음흠, 간다 음흠. 오케이. 자 이거 알죠 여러분들 이거 이런거 열때 십자가 이렇게 크로스 아. 아니 오, 근데 대박, 간다 대박인게 음, 음. 이거 사실 읽을 필요도 없었어 어 뭐야 이거? 자신의 역에서 우클리타아 <웃음> 좀... 올림픽 같은 거구나 이거를 근데 2D가 사면 할수 있는 거지? 산 땅에다가 그런가봐요 음... 도착했을 때 오케이. 나도 던진다 <웃음> 두배나라두배나라두배나라 다들 더블만 노리네. 어? 야, 여기 비싸지는 거 봐. 2,100원. 우와. 어. 그래도 구매해야지. 좋아요. 응. 나는 지금 근데 되게 좋아. 지금 절대적인 힘을 얻어버렸기 때문에 걱정이 없어요, 거의. 여기서 이제 연비가 턴종료 하면은 내가 더블 뜨자 한번 봐. 지금 아. 땅이 하나도 없죠? 아! <웃음> 이구이구이구 아니 이러면은 야 이거 절대적인 힘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애들이 다살거 아니야 땅을 빨리 종료 나시지 하 알겠습니다 야 따블 에라이 어허. 어 너도 왔니? 이소라 아! <웃음> <웃음> 우리 여기있자 일로와 우리 여기서 사진이나 찍을까? 찍어버리네 어이 청주환씨 어. 주사위를 주사위 하면... 일단 던져? 음... 그럼 랜덤으로 가는 거 아니야? 아! 아 와! 원하는 지역의 후교석을 좌클릭하세요! 근데 그, 여기가 아, 그 시작 지점 바로 전이 원래 서울이라고 제일 비싼 곳 아니냐? 맞지! 음, 이런 거 사는 게 낫지, 초반에. 아 그건 맞죠? 음. 그러면 바로 갑니다! 자! 이야! 만 원! 만 원! 이야, 대박! 근데 이거 막 주택 짓고 호텔 짓기 전에 내가 뺏을 수도 있는 거잖아 어쨌든. 그치그아 그치? 어, 뭐야 어, 나만 왜? 왜 이렇게 안 뜨는 거임? 와 더블, 더군다. 어 곡괭이다. 곡괭이 자클리카레. 여기, 여기 광사 안 나왔어요. 여기 어, 아, 오. 자 갑니다. 예. 헐? 헐? 좀비 무리는 뭐야? 아 이게 이게 때리만큼 적은가 보다. 어오오 어, 어, 어, 어? 지금 지금 어 지금 어 그냥 얻어얻어머스 아니. 어? 어? 아니. 아니니야 이거 야, 맞아? 어디까지 가? 아니 원래 이래요? 그... 아아아어 아, 아니! 아니 진짜 야수의 심장은 저녀석이었어가야 어? 어? 야, 뭔데? 아니 뭐 이거 버그죠? 어? 거기 <웃음> 아, <웃음> 파게. 그럼 끝난거에요 한번더 돌리세요 네. <웃음> 야 대박이다 야 개재밋다 <웃음> 우와 레전드네 뭐고 이거 요 사자 어. 진홍빛 디틀린숲이고요자 아, 일단 주사위 바로 던져주고 더블 더블 더블 더블 주문 외워버리네 그냥 아 깨비 어, 깨비는 뭐야? 한 칸만 더 가면은 하이웨이인데 어. 아이 사야지 나 이거 더블 나와야 탈출이잖아 제발요 한번만 나도 아? 실패 나는 바로 나간다 바로 나간다 했다 나는 같이 있자 한턴 같이 비소라 바로 나간다 바로 나간다 어, 여기 있으면 안돼 <웃음> 따라간다 예민님 <웃음> 따앗 <웃음> 아! 나이와 <웃음> 나만 나만 더블 한번도 안나오는 거야? 오오 아이템이다 심지어 왔다.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뭐 십자가야 그냥 해 모기 물렸을 때처럼 모기 물렸을 <웃음> 때처럼 <웃음>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어 우와 어 우와 야 이거 약간 그냥 무인도를 만들어 버리는 거잖아 여기 무조건 멈추게 하는 거네 그리고 한번더 아니! 아니 왜 이거 나만 억가해 갑자기? 나 좋은 아이템 하나 쥐어주고 나만 억가해? 엔드해봐 아야 비싼 거다 먹히고 있어 지금! 그리고 여기다 설정 타고 무조건 멈춰? 어 무조건 멈추고 대박 와 근데 무조건 한 멈추는 번 더? 거한 있다 번더 아. 야 근데 무조건 멈추는 거 치고 저게 너무 비싸지 않냐? 나이스 우와 근데 운이라는 게 없다가도 있고 있다가도 없고 뭐 이런거기 때문에 돌아올겁니다. 기회는 옵니다 어, 여러분 맞아. 기다리면 맞아 맞아 옛날 사실, 말에 그런 말도 있죠 될놈 될이라고 안될 사람은 그리고, 끝까지 안 되거든요 도박판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첫끝발이개끝발이다 <웃음> <웃음> 기억해두겠다 캐비는 이 일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뭐야 아이템이야? 아니네? 어? 누구 땅이야? 아! 아하! 아, 아, 아, 아, 아, 이렇게 근데 아, 싸다! 근데 200원 밖에... 어 200원이면 싸네 어? 목대못 뭐 사네. 아 이게 한번 사면 못 사나봐요. 아, 아 그래? 그래? 그래요? 응. 못 뺐어요? 인수버튼이 없... 인수 없는데? 아 진짜? 사는 거는 따로 아이템이 나와요? 아, 아 그래? 아. 아,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게 더 맞았다. 재밌을지도. 아? 그러면 근데 저 완전히 망한 거 아닌가요? 아 <웃음> <웃음> <웃음> 거미줄. 석양 빗소래 땅에 도착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근데 2D가 거미줄 없애줬다. 다행히도. 아 이거 어, 이대영이요? 거미줄? 그렇지. 야 이게 무한 되는 사기지. <웃음> 아니 <웃음> 제발. 제발. 아. 어, 이거 아이템이다. 어? 어 엔더 입성이네. 끝네? 그럼 어떻게 돼? 엔더 입성은 뭐, 뭐였지? 들어가 보면 되겠지. 들어가 봐. 들어가 봐. 아. 아. 아. 망했는데요. 제 아. 들어갔는데요. <웃음> <웃음> 오케이, 화면 화면 걸렸다. TP 타볼래? 아유, 아 왔어요. 다시 왔네 아니, 오케이 오케이. 마어 공허에서 잃은 돈을 이제 저기서 찾아내는 건가 보네. 음. 음아자 그러면은 턴 넘겨주시고 저한번더 하겠습니다. 오케이. 근데 지금 저는 사실상 지금 망했거든요. 지금 인수템이 안 나오는 이상 뭐 땅을 먹을 수도 없고. 오, 어! 다 어? 어? 어? 어? 드디어. 근데 또열 칸이라 이게 어 광산 가나요? 어 보여 줘 봐. 왔다. 야수의 심장 보여 줘야수다 야수의 심장 내가 심장. 할 거야. 다 비켜. 뭐야? 좀비 물이? 꽝 꽝. 아, 아 600원은 좀 그렇잖아. 아 이거 다이아 어, 다이아. 만 원대 만원까지 가야지. 근데 이거 3만 원까지 내가 할 만해. 살만만 원까지. 아, 너무 보다 아! 원까지 어? 더 가야, 가자. 더 가야 더 가야 더가더가더가더가 3만원 더가 그냥 달려 그냥 달려 나이스 3만원까지 안 쉬었음 아 그래 왜? 그냥 계속해 좀비물이 왜 이렇게 나 이러지마 <웃음> 어? 야설심장이라며 어 3만원 여기서 멈춰? 아니야 가야돼 3만원 어흥! 멈출만큼 가야돼 어흥 그렇지 어흥. <웃음> <웃음> 얼마 안남았어 14000원 얼마 안남았어 한번더 하면 돼. 걱정하지 마. 걱정지형얼 마. 안썼하하나도 없다. 하렇지하 헤헤! 헤하헤하하하하하지 마. 걱정하지 마. 걱정하하지 마. 걱정해지하지 와 이제 드디어 땅 하나 생겼네 그렇지 그 다음 나또 굴리잖아 근데 문제는 원래 더블 세번 나오면 무인도가 고막 그런거 알죠? 아 안나오네 아, 어? 어? <웃음> 아 없어 없어, 아,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오케이 여기서 턴 종료. 근데 캐빈이 1등임 템 눌러보면 그렇지 지금 돼. 재산이 많으니까 안안템 누르면 안돼 템어 <웃음> 뭐야? 그템 누르면 그 주소 나오나봐 아아 얍8 8 내땅 네 <웃음> 연비 땅 연비 땅 yes 네. 저거 근데 남의 땅 뭐, 인수하는 땅에? 아이템 뭔지 궁금하다 짤자리만 먹어 초반 땅이 원래 그렇지 뭐어내땅 아, <웃음> 근데 연비가 땅이 알차네 뭔가 잘 어, 걸리네 짤자리 짤자리라도 먹는 게 어디야 그러니까 이거 약간 그 저금 같은데 어 더블 네. 또 나왔어? 와, 더블 여기 잘 나와 난더블이왜이렇게 안나오지? i saw 이 n 이 t 이 n t e m gotten good 이 이번 아, 타이밍에 n 야. 야 야, 야 e 야 h 야뭐야뭐 y e 냐 h yeah, yeah, yeah, yeah, y 의 a h y e 걸렸을 때 대박 yeah, yeah, yeah, yeah, yeah, 아니 a 어또 어? 뭐 아이템이야? 아또 이렇게 빡나 이게 뭐야? 아예... 보따리 상인이야? 냥냥냥냥냥냥 여러분 빨리 와주세요, 같이 도주세요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 와우. 뭔데 이거? 잠깐만 이거 나잖아 그러면. 자 어디 계시지? 어디 더라 아니 잠깐만, 다 있다, 서 있다, 서 있다. 만요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 여기 두분 계시네 두분 잠깐만 나잘 클릭해라 음, 돼지가 아니면은, 나는 저거 나는, 나는, 나는 지금 나오등임 돼지가 좀 살이 보통하게 오른 게아 맛있습니까? 네좀 맛있어 야, 보이지 니까 마피아. 블레이즈 막대는 이제 막대에서 필수 템이지 블레이즈 막대 맞아 블레이즈 막대 게다가 아, 지금 운이좋다고 그냥 돈맞는 사람이 달고 는거오지야 <웃음> <사람이 밟은 웃음> 이씨 많이도 가져간다 이씨 아달라어야 근데 화가 연비 화가 땅 밟아봤자 200원 800원인데 이걸 만원을 100원을... <웃음> <웃음> <웃음> 제발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서울? 여? 이거 없나 이씨 <웃음> 대박 이게 무슨 일이야 이대로 끝이야 그냥 야 이제 난가? 응. 야, 근데 나도 왠지 서울 느낌이 <웃음> 아니 짤이2 0 305 더블, 더블. 네. 어? 사자 어나 더블을 왜 이렇게 안 넣어 아이쉣! 야! <목> 이거 왜 이렇게 어머 야 너무 <목> 많이 뜯어 가잖아요 공허 <목> <목> 너무 많이 뜯어 가는 거 아니에요? <목> 어, 근데 월급 받고 제발 빈땅 어? 아이템이다 흥냥냥냥 흥냥냥냥 흥냥냥냥 흥 아? 어? 뭔데? 어딘데? 어? 사자 사자 사자 어. 사자. 쓰레기 땅. <웃음> 그래도 사. 그래도 사. 몰라 몰라. <웃음> 와 300원? 싸아. 기 100원 내나그 음, 일단 사야돼 근데. 제발 더블 더블 더블 아 열? 열 칸이면은 뭐냐? 오야 좋은 땅이다. 아 아니네. 흐니엉엉엉엉엉엉엉엉엉 <웃음> <주인이 있었네, 웃음> <주인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어디냐 정주환 씨 아우 오, 너무 와 바로구매 바로구매 아니 이거 근데 이거 구매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제 땅에 넘어오는데요 나나 어디 있어 저기 나 있어 자자 아이템 정신 차려 너 주사위 두 개를 두 개를 먹어야 되는 거 알았지 넌할수 있어 넌 나야 <웃음> 넌 나야 감정 이입하지 말라고 아. 구면은 퐁냥냥냥. 홍냥냥. 어, 냥냥 어, 이거 뭐야? 아, 비용 무료 아니지. 어, 그렇지. 내는 게낫지이것 어, 아깝지. 아깝지. 음, 나한테 만원 뜯어 으면8 0 0원 내야지. 그래. 또 <웃음> 에, <웃음> 어, 아이템. 오. 어디야 냥냥냥냥 홍냥. 여기 나 있는 곳. 냥냥냥. 냥냥냥. 냥냥냥 뭐야 이거 소유권 자신의 자신에게... 그아 아, 이거네 이거네 통행료 아... 두배 내면서 아... 이전하기 야 이거 서울에 매겨놔 아, 지금 할수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 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들러야 돼요? 아하 그렇나 아... 걸렸을 때 걸렸을 때어 좋다 슛내 캐릭터 어딨지? 야1 1칸어 저기 있다 let's get it 빈따 이게 좀려야되네 이거 바로 우클릭 아니 근데 이거 땅 사는 거큰 의미 없어 광산이다 <웃음> <웃음> 광자란다 근데 응. 돈은 저기가 제일 많이 벌려 진짜로 그래. 지금 그래 제발 함. 셋. 어. 야, 땅은 근데 이제 거의 주인이 막 결정이 된다 슬슬 어 더블 아, 더블, 왜 이렇게, 아, 더블 왜 이렇게 잘 나와? 진짜 좀 불만족스럽네요 야, 아, 아, 2,400 원야. 이건 좀 쎄다 여기서부터는. 셋넷 아하. <웃음> 야 저기 오케이. 저거 엔더 시티 가는 거 진짜 개꿀이겠다 지금. 저거한 2만 원 쌓여 있는데. 보니까. 어, 그러니까. 간다, 간다, 간다. 자나 어디 있어? 투자왕 투자야 멀어 가자. 저기까지. 멀어. 아, 광산? 광산? 광산? 아, 광산, 광산, 사. 사 나오면 대박. 오, 어. 야 이거 기는 진짜 와, 관여. 소울이야. 아니지? 어 설마? 진짜로? 아 어? 비용? 얼마고? 내세요 네, 그냥 이 정도는 잔용 100원 정도는 막 그렇죠 한번 더! 어! 오! 지나갔다! 깨비롱 어? 여기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 고객님 이거 3,000원? 괜찮아 2,400원 한번더 간다 야얘왜 이렇게 달려? 그니까 어디야 또? 어, 또제 땅이네요. <웃음> 이건 <웃음> 내지. 여기는 뭐 몇백원일 텐데. 아니 근데 여기 뭐 땅이 다 먹혀 있냐 왜? 그럼. 제발 나도 좀 달려 보자. 달려 보자고. <웃음> 아유, 왜못 뭐 달리냐. 하지만 아이템이 또 나왔죠? 킁 냠냠냠 킁 냠냠냠 냠냠냠 냠냠냠 가자. 우와 오? 이거 그냥 가차네. 야수의 신장 가야지. 어 가? 그냥 야수의 뭐죠? 신장 한번 갈까? 아, 지금 템 누를 수 있게 주소창 지워놓을까요? 어 예! 이따다 되면 알려주세요.